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조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도 올리고 그리고 산속에 채집을 왔는데요 아 이게 이제 방학이 돼가지고 한번 여러가지 채집을 해보려고 산속에 왔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그냥 산속에 완전 그냥 눈이 그리고 또 녹았어요 다 이제 날씨가 요즘에 좀영상으 올라가고 그리고 좀 따뜻해진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눈이 다 녹아서 이렇게 도끼 채집을 하러 내려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뭐가 잡히나 열심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뭐 잡히나요? 이제 여기 구덩이를 파가지고 지금 잡고 있는데 네 벌써 좀 잡혔어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유충들이 보이죠?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아 일단 성충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계속 파 보도록 할게요 자, 어! 영차! 영차! 영차! <웃음> 자 열심히 한번 파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여기야? 여기, 오케이. 팔수 있겠어? 한번안될 <웃음> 텐데. 그렇지, 안 되지. 너무 땅이 얼었어, 위에가. 오! 위를 이제 여기 깎아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성충들을 잡는 건데 지금 땅이 얼어가지고 쉽지가 않네요, 지금. 타에서 옮길까요? 타겟을 옮길까요? 와 여러분 지금 스쿼시 나왔습니다 아, 어 아파요? 흰생 충이라 그런가? 아따다따다따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프다 일단은 요거는 좀더 챙겨보고 이제 다른 성충 스컷 안컷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제가 땅을 파볼 건데 아래 이제 성충들이 아마 잘 나올 것 같아요. 딱 예전에 그추억에 성충이 나왔던 그 느낌. 결로 나오고 있는데. 뭐 아직 나오진 않네요. 아무래선 이게 시큼만 나오고 애벌레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톱사가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와. 야, 아주 톱사가 예쁘고 그리고 깔끔한 개체입니다. 예쁘죠? 와, 여러분, 지금 여기 안에 소, 톱사 성충이 들어 있어요. 자, 이제 오픈이 오픈합니다. 오픈. 야, 소용 스컷이네요. 귀엽네요 이야. 지금 보면 아주 귀여운 톱사성충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성, 성충을 저희가 몇마리 좀 잡았어요 지금 이게 아주 애기애기한 사이즈인데 이렇게 해서 총 4마리를 잡았습니다 여기 미니미니한거 1마리 좀 큼직한거 3마리 근데 아쉽게도 앙컷이 아직 안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앙컷도 한번 채집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냥 직가 아래로 내려가면 될것 같긴 한데 어? 잠시만 잠시 이쪽에 무슨 구멍 같은 게 아니구나 아니었네요 오늘 네. 채집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오늘요? 좀 힘들었어요 오랜만에 채집하니까 이게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땅을 파고 하니까 체리가 안 되더라고요 일단 제가 이제 조만간 또해외 나갈 일이 있는데 아, 그 전까지 열심히 힌트를 글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채집 이렇게 톱사슴벌레 잡고 뭐 이상한 유충도 잡고 그렇게 끝냈고요. 다음 채집 다음, 다음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자 다음에 또 봐요.